바로 들어 굿굿굿굿굿이공 뒤를 누르면서이 발이 저로 뛰어가야 돼뛰어간다 생각해야 돼뛰우고 드랍스룸 투뛰고 호흡 스텝 나이스 굿샷 제자리 제자리 자꾸 가려고 하지마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그. 움찔하면 쏘라고, 투 스텝으로. 원 스텝, 아니, 저기, 홉 스텝으로. 네, 굿, 원, 투, 쏴! 그렇지, 오케이. 자, 홉 스텝이 기본, 기본으로 연습해줘. 네, 어. 네. 원, 투 스텝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연습해왔던 스텝이니까, 기본이 홉 스텝이게 연습을 해줘. 어. 슈팅 연습할 때도 자꾸 홉 스텝으로 쏴. 고생하셨습니다. 네, 연습은 니가 해줘야 돼. 네. 알겠지? 자, 이렇게 한번, 슬라이스로 왔다가, 파이트 슬로우로 올게. 드랍 스루 에서 그냥 이쪽에서. 뭐, 투드리브 슛? 네. 어. 요. 왼발을 확실히 보여줘. 이거 오잖아 들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바로. 끼고. 뒷발만. 스크린에, 스크린, 이게 만약 스크린에 내가 여기까지 나오잖아. 상관없어. 몸을 틀면서, 어차피 뒷발만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가면 돼.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갈수 있어. 여기서 하면 앞으로 가면 되고 넘어오면 뒤로 해서 끼고 돌아가면 되고 반대 거 하나 라스트 드랍스를 정확히 해야 돼원투 바로 들어 굿굿굿굿굿굿한번 빼면서 보면서 쏴도 되고 완전 떨어졌다 싶으면 바로 호흡셉으로 쏴도 되고 드랍 스루 했지 드랍 스루 네. 뒷발로 오면 여기서 치고 오다가 리프트 드랍을 잡은데 얘가 파이트 슬로우를못 왔어 못 왔어 슬라이스로 빠지는데 와서 다시 레그를 넣어 다시 올려갈 거아 어, 다시 지금 늦었어, 지금. 어. 어. 보는 거지, 지금. 홉스텝. 음. 그러면은, 와서, 체인지. 이렇게, 체인지. 이렇게 와야지. 아. 아. 어. 그래서 보는데 얘가 좀 드, 뛰었는데 얘가 좀들 나왔어. 그럼 치고 들어가면 되고, 너무 빨리 나와서 이제 대부분 슬라이스 한번 가서 파이트를 따라오잖아. 그러면 수로 들어가서 나와서 하면 되고 지금 아까 홉셋도 그렇고 엇박자로 때린 거거든 정박자는 같이 뛰운 거고 엇박자는 때리고 나서 그 다음 발로 뛰운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드랍 수를 넣자마자 이공 뒤를 넣으면서 이 발이 저로 뛰어가야 돼 뛰어간다 생각해야 돼뛰고 드랍수로 뛰고 홉 셋. 나이스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빨리 갈수 있겠지 여기서 여기 뒤에 있는 공을 빼면서 일루 이 발하고 공하고 같이 있는 힘껏 뛰어간다 선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조금만 조금 더 스피드를 좀 내볼게 한한이정 스피드? 네. 수비가 무섭게 이렇게 올거 아니야 어. 오케이 굿굿굿 자세 최대한 낮춰서 해봐 딜 누려, 넣으면서 있는 거 뛰어가 뛰어가 여기서 치고 들어가 스텝백해 못마워 어마워뭐마워 둘 셋, 둘 셋, 나이스 저 박자를 맞았는데 자꾸 이 고개를 여기서 같이 돌린단 말이야 고개는 슛, 슛 제자리, 제자리 자꾸 가려고 하지마 네. 가려고 하지마 일단 여기까지야 잘했는데 드랍 스루가 좀더 빨라야 돼. 어, 이것도 예상하는 박자잖아. 네. 바로 드랍이 닿으면 띄울 때는 천천히 좋아. 띄운 상황을 보고 뒤로 나오면은 어, 아. 발이 닿으면 뒷발.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그. 자 이것도 멈춰 때리고 나서 스텝 밟는 거붕 뜨지 말고 눌러 때리잖아 눌러서야 눌러서 굿 어우 바로 쏘라고 거기 바로 <웃음> 하고 여러 번 뒤로 가지 말고 이 떨어졌는데 왜 뒤로 가. 떨어 진거 보이면은 그대로 믿을 수 있어. Good, nice, g 너무 좋았어. 천 원공을 드리블을 안 치고 바로 잡았거든. 하지만 이거 천 원공을 내가 진짜 레어 할 때도 이렇게 드리블이 들어가잖아. 드리블 한번 하면서 밀어내는 거야. 둘 원투. 어. 드리블을 치면서 몸을 파워를 실어 때려놓고 앞에 있는 공을 쫓아서 원투가 가야지. 천천히 둘셋둘셋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하고 하나 둘 하고 이 뒷는 발 빼고 점프 그렇지 여기 쏘라고 바로 둘셋원투딱 그렇지 움찔하면 쏘라고 투 스텝으로 원 스텝 아니 저기 홉 스텝으로 그래 굿원투 딱, 그렇지 오케이 뭐 정해진 거 없고 그냥 몸에 배게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이거 이거 해야지 하고 해도 안 나오잖아 네. 근데 뭐다 여러 가지 섞은 거니까 꼭 이거는 볼수 있잖아 뛰면서 바로 드랍해서 나오면 은안 나오면 들어가면 되고 천천히 나오는 거 보면 빨리 안 해도 돼또 나와 좀 천천히 해보자 보면서 천천히 해봐 봐 그렇지 그렇지, 헤드스테이션 해도 되고, 그렇지, 굿굿굿지금어럼 그래서 홉스텝 슛을로 한번, 한번 홉스텝 슛, 헤드스테이션 빼고 보다가 슛, 그렇지 자 홉스텝이 기본, 기본으로 연습해줘 네. 어 네. 원투스텝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연습해왔던 스텝이니까 기본이 홉스텝이게 연습을 해줘 어. 슈팅 연습할때도 자꾸 홉스텝으로 써. 예. 고다 연습은 네가 해줘야돼 네. 알겠지? 네. 내년 계속 여기 와서 으로홉스 아니 바라지도 않아 그렇한 번만 은 <웃음> 자꾸 니걸 네 만들어 니네 걸.